일단 먼저 사슬 11코로 시작해 줍니다. 바늘을 실에 걸어서 매듭을 만들어 준 다음 사슬은 조금 여유있게 갈 건데요. 바늘이 하나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여유공간 두고 짧은뜨기 하기 전에 사슬. 사슬을 11번을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 여유있게 사슬 떠주시고요. 이제 기둥 하나 바로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코가 아니라 살짝 비틀어 보면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코산 보이죠? 첫 번째 줄은 코산에 뜰 거예요. 자, 기둥 아니고요. 기둥 아니고 첫 코부터 각각의 코에, 코산이죠. 코산에 짧은뜨기를 10번을 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코산에 떠주었어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지금 한코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는 세코 늘려뜨기 할 거예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세번을 뜨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 같은 코에 둘, 한번더 셋, 이렇게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뒤돌아갔죠.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갔죠. 타원형뜨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8번 하게 됩니다. 아니지. 짧은뜨기를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번. 한코 빼고 아홉번을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각각의 제가 코에 뜨고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9번을 뜰 거예요. 자, 각각의 코에 여기가 8, 아홉. 그러면 지금 마지막 한코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여기에는 두코 늘려뜨기를 할거예요 코에 들어갑니다. 두코 늘려뜨기는 한코에 짧은뜨기를 두번 뜨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떴던 이 구멍에 여기에 한번더 떠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둥은 여기 지금 제껴보면 이게 기둥이거든요. 기둥은 코가 아니에요. 자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문을 닫을 거예요. 그대로 첫 번째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빼고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은 2단에서 바로 포인트 컬러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빼뜨기부터 색깔이 바뀔 거라서 빼뜨기를 하기 바로 직전 요 단계에서 새로 실을 이게 제 배색실인데 요거를 포인트실을 그대로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파랑색이죠 그리고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빼고 빼고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기둥은 매단마다 하나 두 개를 떠주고 이제 그러면 기둥은 코가 아니니까 첫번째 첫번째 코부터 떠줄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가 색깔이 바뀔거라서 파랑색 실도 안고 뜰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코에 같이 걸어서 뜨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는거 보여드리면서 떠볼게요 2단입니다 그대로 한길긴뜨기예요 걸어서 첫번째 코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 첫번째 코에 그대로 우리가 실을 같이 걸어서 안고 뜨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한길긴뜨기니까 감아서 두 코, 또 감아서 두 코를 빼 주는 거예요. 첫 코를 떴습니다. 다시 그러면 두 번째 코도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얹고 실 걸어 나오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코 뜨고 여기서 바뀔 거라서 여기를 좀잘 보셔야 돼요. 걸어서 코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안고 들어가는데 데리고 나온 상태에서 감아서 두 코를 빼고 여기에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 그대로 실을 끌어올려서 걸어서 빼고 빼주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노란색 실을 안고 뜰 거예요. 감아서 들어갑니다. 파란색은 그대로 똑같이 뜨고, 마지막 코에서 두 코를 빼낸 상태에서 그대로 노란 색깔 실로 제가 바꿔서 또 떠줄 거예요. 이렇게 세 코씩 그대로 실 컬러를 바꿔가면서 떠주는 게 포인트구요. 다시 그대로 안고 떠주면서 이때 실을 그냥 안고 뜨는 거지 너무 당기거나 하면은 모양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안고 뜨는 것만 조금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갖다 대고서 뜬다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모양 되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세 번째 코뜰 때에는 여기가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실 거예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그대로 똑같이 하던 대로 그래서 빼주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요렇게 또 그대로 하나 둘셋할때 그대로 걸어서 다시 하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둘 탈때 바꿔줍니다. 자, 다시 하나, 둘, 한번더 마지막 하예요하탈때 그대로 떠주시고 여기서는 안안바요요왜냐하면 다음 단에서는 어차피 색깔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색깔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떠주셨으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쪽 면이 바깥쪽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겉면이 보이게죠? 겉면이 보이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하나, 둘. 지금 보면은 이게 빼뜨기예요. 빼뜨기, 기둥 두개 지나서, 세 번째, 여기가 첫 코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떠진 게 확인이 되겠죠. 이거를 바꿔서 또 바꿔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그대로 4단까지 반복해볼게요. 그대로 사슬을 두개를 뜨고 첫 번째 코부터 안꽂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까지 4단 마무리 해주었구요 이제 5단 갈건데요 5단은 어, 색깔이 포인트실로 바뀌는거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 안하고 마지막에 우리 실 색깔 포인트로 바꾸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포인트 컬러로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은 메인 실은 자를 거예요 기둥을 하나 세우고 각각의 코에 짧은 뜨기를 할 건데 이때 첫 코부터 메인 실을 조금만 안고 뜰게요. 한 3, 4코 정도만. 하나, 둘, 셋, 4코 정도 뜨고 나서 얘를 그대로 자를 거예요. 바짝. 안고 떴기 때문에 바짝 잘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이제 각각의 코에 24번의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24번까지 마지막까지 떠주었고요. 이제 빼뜨기 기둥코 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코죠. 여기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기둥코 원래 하고서는 이제 넘어가는 건데 지금 보면 은 6단이 빼뜨기로 쭉 6코를 뜨고 사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 지금 빼뜨기 한게첫 코예요. 그냥 처음 빼뜨기를 한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두번째 빼뜨기 할때 여기 다음 코에 둘 이때 좀 여유있게 해주세요. 셋넷 다섯 여섯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사슬을 만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코를 뜨고 그리고 한 코는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그대로 빼뜨기를 17번 그냥 끝까지 쭉 하라는 이야기예요. 셋.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여유가 없으면 은 이게 너무 안으로 확 모아지면서 모양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물론 이 빼뜨기가 약간 모아줌으로써 카드가 잘안 빠져나가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 나는 더 뜨고 싶은데 하면은 무늬를 뭐 이렇게 더 늘리거나 그러고 싶은데 하시면은 토트나 크로스백처럼 이제 무늬를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조금 늘려 가지고 시작을 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3의 배수로 3 코니까 3의 배수로 늘려 가지고 떠 주시면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7번째거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은 지금 맨 처음에 빼뜨기 했던 거 바로 직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실을 여유있게 자르고 그대로 쭉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돗바늘에 실을 깨어서 첫 번째 빼뜨기 했던 거 여기죠. 처음 빼뜨기 했던 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빼뜨기 했던 코 윗방 코에만 들어가면 은 이렇게 사슬코 모양이 생기면서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쭉 넣어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실을 마무리해야지 티가 안 날텐데요. 살짝 벌려가지고 이 사이사이로 요 사이사이에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쭉 빼면 꼭 뭔가 빠질 것 같고 카드 넣고 빼고 하면서 코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두코 정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짓고 그리고 몇코 더 코를 숨겨주면서, 실을 숨겨주면서 코에 이런 식으로요. 하고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솔트레지가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당겨지면서 요 사슬코는 좀 짱짱하게 뜨시는 분들은 한 6코 정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그죠? 너무 없어가지고 혹시나 안 걸릴까봐.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5코만 해도 충분히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자 지금 얘가 고리가 넘겨져 오는 여기에다가요 사이에다가 솔트레지 꽂아서 풀어서 연결해주시면 완성입니다.